可我調았了 귀엽다. 귀엽다 귀엽다. 아 그래? 아 깜짝이야. 나 놀랬네. 조금 무서운데 귀여운데 무서워. 나는 아까 한번 쪼았어. 괜찮았는데 한번 쪼아서 긴장. 진짜... 오! 여기 있다. 에? 풀을 먹네? 풀 먹는 닭 처음 봐요. 하기 <웃음> <화나게 될 말이야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대변님 너무 좋아하시는데? 이런 개그 좋아하신다 언니 닭을 몰고 다니는 여자야 놀려고 빨리 줘야지 언니 왜 약올려? 애들 승질라면 애들도 아까 나한테 막 <웃음> 장난 왜요? 아니 근데 풀을 진짜 좋아합니다 <웃음> 닭발이지 이게 찌바리 이거 먹는 거지 우리가 먹는 닭발이 이 <웃음> 어떻게 당사자 앞에서 얘기하실 수 있나요? <웃음> 닭발 특히 <웃음> 어제 찐떡 먹고 왔는데 어 우와 이거는지모르겠요 어, 오와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<웃음> 네 짜자잔 오! 와와 엄청 넓어요 아 여기 또 시원하고 회의실 같다. 먹을 거면요. <웃음> 냉장고 냉장고. 아! <웃음> 뭐야? 어머! 어머! 여러분 이게 지금 몇만 원씩 파는 건데. 아니 여기 지금. 어머! 어머! 어머! 엄마한테 조을 받아 안 받고 아, 엄마가 죄를 낳다가 죽었어요 음 그래서 따로 조절해줘야 돼요 약재도 병이 났어요 아 엄마때부터 초유를 못 먹었어요 불쌍해요 아아 건강해져라 우유 먹고 아이고. 오늘 특이한 소 처음 보는 선수 올때 태어났어요 처음 보는 선수 예 한국인과 사람들 다 노랑을 하는 걸건 알고 있잖아요 네. 노랑을 건 하는 거건 아니에요 원래 전통하는 건 아쉽게 <웃음> 하요 수소에요? 예. 이게 백제시대 때부터 우리 벽화를 보면 까매요 소가. 음, 아.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우리 한민족 혼을 말씀하는데 다 죽여버리고. 그리고 좋은 애들은 다 일본으로 끌고 가요. 그래서 일본의 화호가 까만 소가 만들어진 거, 우리 거 훔쳐간 거예요. 어머. 아. 오, 진짜요? 예, 진짜요. 그래서 왜왕이 유명하잖아요. 우리 소를 다 끌고 갔다. 검은색 소가 살고 있었고요 호라기처럼 줄문이 있는 알록달록한 소 예, 알록달록해요 노, 노래 기억나죠? 송아지 송아지 얼룩소아지 어마... 얼룩소아지가 젖소가 아니에요 젖소인 줄알았는요아네 아, 무리소 그, 그 당시엔 젖소가 없었어요 그노래 만들 때 대한민국에 젖소가 없었어요 어, 충격 네. 얼룩소아지는 당연히 젖소라고거 같겠네요 아, 그노래 만들 때는 대한민국에 젖소라는 게 없었어요 어. 그런 소도 네. 있어요? 여기 있어요 어머. 오, 우와. 어 우와 저소좀봐 소가 까매 귀 어머 귀여워 어 이리 야봐 엄청 순해 우와. 우와 어머 어머 어 이런 소는 처음 봐요 호랑이 야간 그 호랑이 무늬가 있 얘들 진짜 성격 차이가 많이 난다. 큰 애들이랑 동준이아 아, 내 검사니다. 아 그래요? 언니 뒤에타볼래 아니 아니 나 앞에도 되겠어. 아 여기 너무 재밌다. 내 취향인데 어디 가 <웃음>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저씨. 어 예? 모르시는 모르시는데. 아저씨. <웃음> 아. <웃음>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 모르고 <웃음> 저렇게 도모셔가지고아 진짜 너무 웃긴다 <웃음> <웃음> 혼자 가셨어요 <웃음> 이거 원래 이벤트에 있던 거예요 아 역시 역시 네, 원래 원래, 원래 이벤트야 원래 빠지가면 아, 일부러 물 빠지듯이 아. 아 그래서 역시 재밌다 이게 역시 이벤트를 아시는 분이셔 자수하세요 제가 무거워서 빠졌나봐요 재밌다 우리 이제 숲속을 지나갈거라고요 간다 아 이게 속어기에요아 이게 그냥키우는게아니 <웃음> 이벤트 이벤트. 이거 <이번> 이벤트. <웃음> 우와! 정말 버라이어티하다. 대표님, 아, 모자, 모자. 아, <웃음> 대표님, 이거 모자 주시면 우유 한통 주시는 아, 거죠? 당연하죠. 아, 나 모자 주셨잖아. <웃음>